전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오늘은 짜잔 한우 먹방 레츠고 제비추리 등심 굿거리 앞치아살 한우인데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직이네 아, 이 고기는요, 등심부인데 만천미한우라는 곳에서 구입했고요 300g입니다 오호. 직기네 <웃음> 와, 육질 죽이네 파슬리 육즐봐 먹어보겠습니다 어, 육즙 진짜 맛있어요 와 미쳤다 와 역시 한우 와음음 음. 진짜 부드러워요 와 음 mm -hmm. 레오. 음. 음. 아, 저 원래 생고기도 먹는 사람입니다. 레어 되게 좋아요. 짠 얘를 화루에 구워볼게요. 고체 연료예요. 톡자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. 탈것 같은데? 얘는 앞치마살입니다. 가쪽으로 올릴게요. 얘는 제비추리살. 색깔이 좀 색깔이 좀더 진하네요. 됐 맛있겠다 왜안 익지? 듬뿍 쪼 참기름 좋아. 좋아. 앞치맛살 비빔밥 동... 와, 진짜 커요 음자 음 <shrielly> 흠 <웃음> 음.. 허, 허, 허. 먹방이 끝났습니다. 와, 너무 잘 먹었어요. 등심을 물어서 뜯을 때, 와, 너무 쾌감이 좋았어요.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